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 최종 결과물 만드느라 아주 힘들죠? 자 이제 종착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어, 디자인하고 벤치마킹하고 여러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제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웹 모바일 수업이다 보니 더군다나 어, 이번 학기 디자인 시안을 작업하다 보니 자 여러분들이 시안한 결과물을 디자인한 결과물을 자 웹에서 봐야 되겠죠. 자 PC 버전과 태블릿 버전과 자, 모바일 버전 자 반응형 웹 디자인에 맞게 전체 재배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결과 화면은 어떻게 만들까? 자 여러분들이 디자인 시안 작업을 했으면 이제는 자, 고객이 있는 상황에서 어, 웹에 접속돼서 어, 여러분들이 디자인한 결과값을 컨셉은 어떻게 작업을 했고 어, 그리고 현재 디자인 작업은 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아, 시안 발표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시안 발표를 하기 위해서 자, 최종 결과 화면은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해서 작성 가이드를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최종 결과물을 볼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번 학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결과 화면에 대해서 다시 공지를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 PC 버전과 태블릿 버전 그리고 모바일 버전의 모든 디자인 작업이 끝나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시안 페이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시안 페이지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니까 잘 들어주시고 자 여러분들이 15주차 수업 오기 전까지 이 화면을 만들어서 발표하시고 다른 친구들이 같이 보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파워포인트로 일전에 제공했던 문서입니다. 디자인 시안을 위한 최종 결과 화면 작성 가이드였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형태대로 제가 만드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본인의 학번과 이름, 자 과목, 자 그리고 디바이스에 따른 반응형 웹 디자인 시안, 그리고 타겟 사이트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뭐 CGV 선택한 사람 있을 거고요. 자, 우리 학교에 E클래스 사이트를 한번 디자인해보겠다라고 했던 친구들, 자 아니면 자 쇼핑몰. 자, 여러분들이 선택한 사이트들 있을 겁니다. 자, 사이트 명을 여기다가 적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하이퍼링크를 걸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직접, 음, 넘어갈 수 있게요. 자, 링크돼서 화면 전환할 수 있도록, 자, 여기다 링크를 걸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에 PC 버전, 가운데 태블릿 버전,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자, 모바일 버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메인 페이지와 서브 페이지, 메인 서브, 메인 서브, 제가 가이드 적고자 PC 버전의 어떤 디자인 컨셉, 태블릿 버전의 디자인 컨셉, 스마트폰 버전의 디자인 컨셉을 자 하나의 이미지로 작업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PC 버전 메인과 서브로 구분하셔도 되고요. 자, 이것처럼 그냥 하나로 구분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메인 이미지를 클릭하면 클릭하면 해당 디자인 시안 페이지로 넘어갈 거고 해당 메인 디자인 시안 페이지에서 한번더 클릭하면 서브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코딩할 때 코딩할 때 시안 페이지 코딩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왼쪽에 있는 메인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자 메인 페이지가 볼수 있도록 자 HTML 페이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지. 메인 페이지에서 어느 일정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뭐 A 태그로 하이퍼링크를 걸든 아니면 이미지 맵 태그를 쓰든 메인에서 어떤 일정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서브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마찬가지로 태블릿 PC에서 태블릿 버전의 메인 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태블릿 사이즈의 메인이 노출이 되고 메인에서 또 클릭돼서 서브로 화면 전환될 수 있게. 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웹 수업이니까 웹에서 어떻게 동작되는지 보여, 어, 보는 여보게 목적이고요. 과연 웹 사이즈에 맞게 1920이나 또는 최저 1024 해상도에 맞게 얼마나 잘 보이는지 자 그거를 마지막으로 평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자 지금 여기 샘플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디자인 시안 페이지고요. 자, 이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하나의 통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어, 잘 쓰시는 포토샵으로 타이틀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 메인 아, 여기는 PC 버전, 태블릿 버전 그리고 모바일 버전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자 여기 보면 구기루 학생 거 있죠 구기루 학생께 하나에 뭐1600 곱하기 900 사이즈로 작업을 했네요 자 지금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아, 하나의 JPG 파일이고요. 그리고 사진 크기가 1,600 곱하기 900으로 작업했습니다. 가로 사이즈가 1,600, 뭐 세로 사이즈는 900이 됐든 더 늘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디자인 디자인 시안 페이지인데 굳이 스크롤 바를 늘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국일호 학생이 작업한 것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하나 이렇게 통 이미지예요. 자 얘를 포토샵으로 작업한 거라고 음, 본인의 학번 이름 들어가고요. 그리고 본인의 타겟 사이트, 셀렉터 들어가고, 자, 본인이 작업했던 거, 자, PC 버전의 메인 페이지, 태블릿 버전의 메인, 그리고 스마트폰 버전의 메인.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자, 이미지 맵을 걸어서 자, PC 버전 메인으로 자, 화면 전환될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PC 버전의 컨셉, 태블릿 버전의 컨셉, 스마트폰 버전의 컨셉.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의 통 이미지를 만든다고, 통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자 코딩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홈페이지 최상위 로트 HTML 폴더 밑에다가 시안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시안 시안 폴더를 만드시고요. 시안 폴더 밑에다가 자 여러분들이 이 시안 시안 디자인 한 거를 select.jpg라는 파일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자 시안.html을 하나 만듭니다. 자 시안.html은 제가 이렇게 코딩했어요. 시안 페이지 코딩은 이거밖에 없다고. 자 이거 보시면 자 우리 타이틀 시안 페이지고요. 자 바디 태그 있습니다. 바디 태그에는 자 CSS를 적용해서 자 여자 여백을 다 없앴어요. 좌우 상하 여백을 다 없앴고. 자,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그것을 센터 가운데 정렬한 거예요. 자,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셀렉 t j p g 자, 여기 왼쪽에 있잖아. 자, 그리고 자, 이것에 대한 대체 설명, alt 속성. 그리고 유즈맵. 자, Map 이미지 맵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미지 맵의 이름을 자, 맵이라고 정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맵의 이름이, 자, 여기 맵 그대로 써주고요. 자, 여기는 샵으로 정의하고, 이것은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어리어 태그를 이용해서, 에어리어 태그를 이용해서, 자, 영역을 지정하는 거지. 영역 지정. 자, shape 자, 어떤 모양으로 이미지 맵을 걸겠냐. 자, r e 렉트. 자, r e c t a n g l e 의 약자입니다. 사각형으로 이미지 맵을 걸겠다. 자, 그리고 여기는 좌표값이었어요. 좌표값.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미지 맵을 걸겠다. 좌표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좌표 값을 클릭했을 때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pc-main.html 그 파일로 넘어가서 거기서 메인 페이지가 보일 거고요. 그렇죠? 메인 페이지를 클릭하면 또 서브 페이지로 돌아가겠죠. 뭐, pc-sub.html PC 마찬가지로 이두 번째 영역을 클릭하시게 되면 태블릿 메인으로 넘어갑니다. 태블릿 메인에서 또 클릭하면 태블릿 서브.html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이 영역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모바일 메인으로 들어가라. 모바일 메인에서 또 일정 영역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모바일 서브로 넘어가라. 자 그러니까 링크가 몇 개예요. 자, 앞에는 3개지만 토탈 6개가 구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 좌표 값을 없는 방법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은 자, 그냥 그림판이에요. 그림판.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윈도우에서 자, 그림판을 검색합니다. 그림판을 검색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이 그림판이 떠요. 그쵸? 자, 이 그림판에서 자, 여러분들이 작업한 통 이미지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열기 해서 저는 구기루 학생거 불러오겠습니다. 열기 이렇게 불러왔어요. 불러왔습니다. 자, 그럼 이통 이미지에서 나는 링크를 이만큼 걸거야. 자, 다시요. 자, 나는 링크를 이만큼 걸거야. 여기 걸거고요 자, 이렇게 걸거고요 자, 이렇게 링크를 걸겁니다. 자, 세군데 하이퍼링크를 잡을거예요 자, 이미지 맵 영역을 잡을겁니다. 자, 그러면 <웃음> 자, 이 PC버전의 이 영역이 자, 마우스가 자, 시작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기가 시작점인거지. 여기가 시작점이죠.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다 딱 갖다대면 자, 왼쪽 하단에 292,357 픽셀 보시나요 자이위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위치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자 픽셀 값이 나옵니다 x 좌표 y 좌표 위치 값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저두 개의 숫자를 처음에 pc 버전 이두 군데 다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나머지 두 개는 자 얘를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끝나면 자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사각형이 만나는 이끝 지점 자이 지점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찬가지로 왼쪽 하단에 자 좌표 값이 나옵니다 X좌표 Y좌표 566, 628그 값을 그대로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역이 PC 메인 PC 버전 메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미지 맵 영역이라고요 자이 영역이 하이퍼링크 걸린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자 타블릿 버전의 시작 지점, 마우스 갖다 놓고 X좌표, Y좌표 확인합니다. 자, 끝나는 지점에 X좌표, Y좌표 확인해서 그대로 적어줍니다. 자, 세 번째, 스마트폰 버전의 시작점, 그 스마트폰 스마트폰 버전의 끝나는 지점에 X좌표, Y좌표를 적어준다고요. 아, 첫 번째 이 영역을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구나. 두번째 영역을 클릭하면 이 페이지. 세번째 영역을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참고로 자 이미지 맵을 자이 사각형이 아니라 나는 원형, 타원형 타입으로 이미지 맵을 걸겠다. 그러면 어떻게 썼냐면 이미지 맵에서 타원형으로 쓸 경우에는 타원형으로 쓸 때는 자, 자표값이 3개가 들어가죠? 자, 우리 과거에 수업했던 거 보면 자, 좌표 값이 어디 갔나요? rectangle 음... 자, 여기 보면 circle이라고 있죠, circle 그러니까 타원형으로 할 때는 circle, shape의 모양이 그러니까 이, 어, 영역을 잡을 모양이 shape, 타원이다, 또는 shape, rectangle 이거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일 때는 끝, 자,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그래서 좌표값이 4개가 들어 필요하지만, 자, 원형일 경우에는, 자, 이 좌표값이 3개면 됩니다. 즉, 원의 중심 좌표와 반지름만 알게 되면 우리는, 자, 이 타원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링크를 걸겠다. 자, 그러면 자, 이 타원형의 중간, 중심점 중심점에 마우스를 갖다대고, 자, 위 좌표가 왼쪽에 759, 169라고 되어있죠? 759, 169 자, 그 값을 두 가지 숫자, 좌표값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자, 여기 보시면은 178 곱하기 194가 이 원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178이 가로니까 178에 딱 중간이면 약90 정도 되잖아. 반지름이 약 90이에요. 그러니까 9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자, 이 세번째 숫자에다가 적어주게 되면 자, 타원으로 우리가 이미지 맵을 걸수 있다가 되겠지. 자 우리 지난 학기에 이미지 맵을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어, 이것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약간 좀 혼동될 수는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거 그대로 코딩하시면 됩니다. 시안 페이지에서 이것을 그대로 코딩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이 부분만 신경 쓰시라고요. 자 유즈맵 이미지 맵의 이름을 정의하는 겁니다. 자 맵이라고 쓰겠다. 자 여기가 유즈맵이 유즈 맵이, 맵이 아니고 시안이라고 하게 되면 자 맵의 이름도 여기를 시안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미지 맵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사각형의 이미지 맵 사각형은 좌표값이 4개가 등장합니다. 자, 이 영역을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페이지 이름 자, 사각형이 아니라 자, 타원 형태로 하게 되면 자, 쉐입의 모양을 서클로 바꿔주시고요. 서클 그리고 좌표값은 자, 원의 중심점에 X좌표, Y좌표 그리고 원의 반지름을 적어주시면 그대로 이미지 맵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이 형태대로 코딩하고 저장을 해서 결과물을 확인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제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에 시안 폴더 밑에 시안.html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대로 보이고 자 여기 왼쪽에 PC버전이 이미지 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터 바뀌시죠 그렇죠 얘가 지금 이미지 맵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PC 메인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거죠. 자 태블릿 버전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 갖다 댔더니 바뀌죠. 자 스마트폰 버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종 결과 화면을 이렇게 시한 페이지를 만들어서 발표하실 때자 여기를 클릭해서 어, PC 버전 메인을 클릭해서 PC 버전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고요. 메인 페이지에서 또 클릭하면 서브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서브 페이지로 그게 만약에 복잡하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복잡하다 그러시면 아예 아예 자 이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디 있나요? 자 처음부터 그냥 시험 페이지를 이렇게 만드세요. 자 PC 버전 그리고 이 가운데 태블릿 버전 가운데 스마트폰 버전 그래서 앞에 거를 클릭하게 되면 PC 버전의 메인 페이지. 두 번째 걸 클릭하면 PC 버전의 서브 페이지. 타블릿 버전의 메인, 타블릿 버전의 서브. 그리고 모바일 버전의 메인, 서브. 그래서 각각 링크에서 화면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최종 결과 화면을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이해되셨나요? 자, 최종 결과 화면입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어 온 거를 음, 자, 이제는 최종 결과 화면으로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화 할 수도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만든 것을 음,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평가를 받는 어, 좋은 기회이니까 자, 마무리까지 자, 여러분들 다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음, 언제든지 어, 저한테 콜을 주세요. 뭐 즉각 즉각 응답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